Telling a story lost in time, the way it starts i n the way it ends. Never again. Like filter. not fast, like I'm missing this man. I'm m i s s i n you. I'm missing you. I'm missing you. I'm missing o I'm e i you. I'm m i s i n g o n l you. I'm i n g y o you. I'm s i n g y o s s you. I'm s s i n g y o i s t i n you. I'm s s i n g y o I'm m i s you. I'm i n g y o n g you. I'm g o i s i n g y o s s y o I'm m you. I'm n g y o i n g y o o s i n you. I'm s g y o i n g o o you. I'm g o i n g o o you. I'm g o i n g o o you. I'm g o i n g o o you. I'm g o i n g o o you. 여유를 여유를 가지세요. 미리시이치에 가에 지절이 버리세요 여유를 가지 여유 여유를 세요제 여파이 for m 는 여유를 가지세요. Oh, 어. 다일 여유, 기존의 돈은 <웃음> 일어서. <웃음> <What>? <웃음> 벌써 쓰러지려. <Man. 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번 합으로 끝을 내지. 쇼비오. 이나 당신들이 흘렸어 정밀한. 쇼비오의 력 양호합니다. 출발해 주 여유를 펴 여유를 펴서 그던삶의시 뒤집어. 미리를고려드려 이 것이 내컴미 크기, 이런 간단하네요. 이길거라고 생각하셨나요? 가요받령님이 정지해주신 위성적폐입니다 정령님이 정지해주신 위성적폐입니다 다이브 마이미를 채우서요 도전이 침식하다 검출됐습니다 나는을치우곧 아, 아, 나의 최고그이다을 치우고, 그 말을 치우고, 그 말을 치우고, 그을치고그 말을 치 여기서 말을 다우고도그 말을 치우고, 그 말을 치우고, 그말 하지이허리야부정이살 때, 허리 부정파 살 때, 허리 부정 때, 허리 부정파 살 때, 허리 부정파 살 때, 허리 부정파 부정 사그서게아주기파 아무 문제없어요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나요? 가요.